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옆에 누구 있어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여보세요? 네, 네 누구세요? 누구시냐고요? 그냥요. 여보세요? 네? 왜 전화주세요? 그냥이라니깐요? 그럼 끊으세요. 싫어요. 여보세요? 응? 옆에 세훈이 좀 바꿔주세요 그 병원을 가세요 그때 그 유튜브 올리신 분 아니에요? 맞죠? 아니에요 <웃음> 세훈이 곁에 있어요? <웃음> 정신을 못 차리시네 이분이 세훈이 좀 바꿔주세요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왜 이렇게 전화번호 전화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? 제가 언제 괴롭혔다고? 반말하지 마시고요. 음, 너도 했잖아. 제가 언제 했는데요? 몰라. 아무튼 세훈이 바꿔주세요. 음, 정신 을 조금만 차리세요. 세훈이 바꿔주라고요. <웃음> 이것도 올리세요. 왜? 어 걸려들었네. 올렸잖아요, 그렇죠? 본인이 아, 올리고네. 아니, 아 아니에요, 안 올렸어요. <웃음> 제가 이렇게 전화해 주니까 좋아요? 아니 아니 너 말고 세훈이가 좋은데? 주니까 좋아요? 아니 세훈이가 좋다고요. 왜왜 저한테 전화를 거세요 허. 지금 전화 안 받더라고요. 음. 정신과를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바꿔주세요. 음,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요. <웃음> 알아요. <웃음> 네. 그러니까 이것도 올리세요? 아, 오세요, 바꿔주세요. 끊고요. 정신 차리고 어, 세수 한번 하시고요. 세연이 바꿔주라고요. 잘 사세요. 세연이는 어디 있는데? 잘 그렇게 살다 그렇게 잘. 새끼 지금 전화 안 받는다고 지금.